아, 오늘 스위씨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오니 저기요 스위씨 에. 아 어,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. 안녕 오늘 저희 어, 집에서 거쳐. 놀기로 했었죠 네. 음식 때문에 게임을 느끼겠 가자 예~~ 오늘 해서 우리 가 i m 다 l t 그러게 야호 어른 가자. 오! 어. 아이고. 나매집에 이렇게 가도 되나? 가도 되지. 오. 나도 이렇게 갔는데. 어. 라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요리하는 건가요? 네, 오늘 약간 요리를 할까? 내가 내가 제를 제로, 내가 로가 될까 스이로 <웃음>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스페셜이요? 스피어 이카? 네, 원래 이카스 미스로 알려하는데 이상해서 스이로 했어요. <웃음> 어쨌든 스피어 이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 이카스피어입니다. 네. <웃음> 여기다가 어, 우리 소다기계. 아이고, <웃음> 아 소다기계가 조금 맛이 갔네요 괜찮아요. 어쨌든 어, 여기서 뭘 해볼까? 꿀잠 자는 니입니다 근데 구가나진이 친구가 나중에. 이 친구가 나중에. 이 친구가 나중은이친구에서 그냥 노는 거에까 옛날처럼 바다라면을 만들어 봅시다. 구 네. 그럼 일단은 일이은요프라이 어.. 이프이거꺼이주시고요이거 네, 이거 어... 선인장 그래 선인장 선인장 있인장지선이장라이도는고 자주. <목소리가> 야 근데 우리 <계속> 약간 내가 약간 음식 같은 걸좀 준비를 해볼게. 음탕. 음탕. 그래고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스파게 뭐, 있어야지 요즘 수 이럴 때, 이럴 때, 이 나오는 것 같긴 이거 해 코스를. 우유 이걸아이뭘 이럴 때, 이이 이럴 때, 이럴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 나어 예, 땅콩캔. 오케이. 아니, 진짜 음식 관련된 거다다 꺼냈네. <웃음> 오핫도그랑 햄버거. 중요하죠, 이것도. 워낙 저희가 너무 큰데, 도시 얘는 어 자, 그럼 만들어봅시다. 아! <웃음> 네. 깨지진 않았 야, 안 깨졌어. 이건 안 깨지는데? 안 돼! 당연감 안 깨졌어. 야, 근데, 얘 노른자가 없어. 어? 포테이토. 와, 포테이토. 감자라면 있어? 아 근데, 라면 만들 때 감자가 필요해? 필요하겠지 그런 사람을 해야 그래 필요하지 <웃음> 음. 오, 오. 맛있는 느낌이어이 정도면 됐요아 맞다 전 바닷물 좀 들어볼게요 네, 냄비 네. 야, 작은 냄비 어디 냐 작은냄비 요요저 아니야? 요 저쪽으로 가볼요가게요저쪽도로 가볼게요. 저볼게요가요 저쪽으로 볼 어, 오케이 물 떴어. 안들 깨졌어. 이제부 아주 물이 잠잘 담긴 것 같아요. 오늘은 대충 때려봤고 여기서 자고끝내시다 물을 끓여줄게 <웃음> 어떻게 끓여주냐면요 네. 그. 아 이래야 매운맛이 나지 자 이거 일단은 우유를 줍시다 안돼 깨졌어 우레구게 물을 팠어 와 I l o 고기더넣어줘야 와, 이컵안 깨진다고, 이게? 아, 깨졌네. 난 엿다가. 앉아. 이야, 많이 탄다. 이거 타려나? 진짜네. 그리고, 어딨냐. 저주도 좀 넣어. 저주? 제조랑 비슷한 아이고 응. 어오개가 필요해 다 떨어지지만 괜찮아요 들어간거죠? 네. 이거 면도 좀 필요합니다 좀 남은 면에 가져와서 넣어주고 어디냐 이제 만들어줍시다 잘 섞어주면 되요. 어떻게 섞어주냐면요.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. 안담배. 짜잔. 이제 보드 꺼줍 맛있는 나무에 생겼습니다와 이제 이거를 침대 가서 먹을까? 달리고 침대 다른 것좀 가져올게요 저 지금 네. 뭐야? 샌둥이야 <웃음> <웃음> 뭐가 필요하지? 그냥 아무거나 가져. 이미 0 분이 남았어. 자, 나가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손인장 오 어, 수박 이 정도면 돼. 아, 아이고 무수히 더함. 아이고 님 보십시오. 이게 젓가락입니다. 젓가락. <웃음> 젓가락 너무 크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응, 어 그래서 어? <웃음> <웃음> 야 얘한테 오버 야. 오케이. 음, 아다 발들이. 나도 라면 먹을래. 와 맛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어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아 씻어 씻어 깨끗하게 씻어 아 아파 아파 깨끗하게 씻어 아아 왜 진짜 아프 어허 에다 뭐 UAH! 지금됐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나도 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자 <웃음> 그럼 노른자네 집에서 <웃음> 재밌게 놀았네요. 그렇죠? 아해 자야 데 그럼 아니, 이제 자자. 됐다. 얼른 가자 얼력이더 자자. <웃음>